찰로 자른다기보다는 힘으로 누른다고볼수 그렇지 근이 도마가 꺼져 밑으로 응, 꺼져 아 그럼 도마 도마 어디서 누가 좀 도마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뜨거 <웃음> <그거. 웃음> <웃음> 다진마늘 진짜 다진마늘 나오는 회사가 있나? 청정원이랑 이런 데도 안 나오나 다진마늘? 어, 가루를 이렇게 와, 우, 남숟가락 있어야 돼. 야, 야, 야. 와, 향기. 아, 어, 그렇지 이 냄새. 그래 설탕 다 썼네. 백설탄 설탕 이백설탕 제일 좋죠. 와 냄새, 와. 지 <웃음> 고춧가루 다 썼냐? 아, 클랜넷 다 어떻게 하지, 보통? <웃음> <웃음> 아, 아, 아 와, 아닌 주세요. 깨. 맛있으니까 와 이건 우대모대 <웃음> <웃음>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웃음> 형 와가 아니라 나 클라우드 <웃음> 월요일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아 어우 어우 좋다 아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다. 아,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구나. 약간 볶음 우동 같은. 음. 음. 으 e r 음 e l 끝났네, 벌써. 아우. 끝났어, 벌써. 뭔지 알아? 왜요? 롯데 크라우드가 술을 그냥 넘기더라고. 목으로 넘어가는 게. 네. 응.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사이다도 롯데 칠성 것만 먹는 거잖아. <웃음> 짱 술안주로 딱이네 응. 밥 한찬도 딱이고 응. 아 술... 술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형? 아니요? 왜? 왜? 틀으면 딴데 보고 하면 안 돼요? <웃음> 잠깐만... 아 정면에다 쏘면 어떡해요 형 응, 먹지 마 너잘 살았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 우린 약간 탕게도 더 맛있다고 더 먹었었는데 예전에 그좀 탕게도 맛있었어 안 그래? 음. 과자도 근데 보면은 원래 모양보다 좀 약간 잘못 나온 거 있잖아요 음. 그게 맛있을 때는 음. 먹을 때 눈을 감게 되네. 오뎅으로 할수 있는 안주가 몇개나 있죠. 오뎅볶음, 오뎅탕. 그리고 오뎅볶이 이런 것도 그렇고. 음. 오뎅은 웬만한데 다그두 번은 잘라도두 번은 끝나는 거지. 음. 회, 회. 응. 음. 회? 응. 음. 회. 갑채도 <웃음> 또맛있잖아 갑채. 아, 맞다. 음. 음. 이네 자체가 튀김이라... 맞아 오징이 튀김이에요? 응. 튀긴 거잖아, 어묵을 음. 진짜 거시할도있 그냥 냉장, 전자랜절 돌리면 돼 아. 아... 그래요? 응, 맛있어 응. <웃음> 노래하시냐고요? 득음하고 아. 있잖아 오장 하나 자체를 그냥 후라이팬에 튀겨가지고 그냥, 그냥 국두시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여름에는 딱 맥주 하나 때리면서 기아 막히죠 근데 개절상 지금 여름이 맞나? 아니 봄, 이, 초여름 유월이면 봄이죠 이거 밀려가지고 겨울에 나가는 거 아니야? <웃음> 6월, 6월, 6월 중순, 중순, 중순밖에 안 되는데 벌써 30도 넘어가는 게. 음. 나한 잔만 더 줄래? 응, 응. 올해는 해수욕장 꼭 가야지. 나 이제 많이 안 남았지. 천천히 먹어. 응. 어, 따르라고 <웃음> 응. 나를 따르라 더 녹화를 응. 녹화안 돼요 편집해야 돼 그때 그여 열은 해수장이야 우리는 가야지. 아난 너무 싫러워하실거야 왜요? 아그 그냥 싫어 그 모래 끈적거리고 몸에 달라붙어 있고 막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생각하고 다녀 아난자연인이 <웃음> 싫어 싫 자연인도 산으로 가야지 그 시원한 계곡이 좋지 원래 계곡이 더 싫은데 저금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는 게 제일 좋은데 응. 내 어느 순간에 여름휴가를 안 가는 게 어딜 가도 더워. 산은, 산도 있지 진짜 더울 때 가잖아? 산도 그치.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람 바글바글하고 그냥 여름이면은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휴가비도 많이 안 나와. 맞아. 근데 모 휴가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요 뿌리고 쳐서 가지. 하긴 다 프리랜서니까 근데 뭐 오늘 갑자기 받아보고 가 그럼 그냥 받아보러 가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휴가를 딱 6월 말쯤 이렇게 해서 가시더라고 음. 여름에 그냥 집에 계셔요 그하고 여름에 엠티를 가야죠 옛날에 티 t 진짜 많이 는데그 우리 때 엠티 가면 형님 그잖아요 동고치 하나 빌려 가지고 장보러 가 가지고 이이 많이 산 다음에 그렇하고단체로우르르르르르는르르르르르르르르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응. <웃음> 과자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는르르르르르는르르가르르르르르르 <태육광>. 과자, <웃음> 어. <웃음> 뭐 다행 우리 때는 남는 남는 거 없었어. 대성리 같은 데는 또저 기차 타고 가잖아요. 맞아요. 강촌이랑 이런데요. 맞아. 걔네우 요즘에 잘안 되는 이유가 딱 있어요. 옛날에 그만큼 박아질 너무 시원하고. 음. 제주도 형님 지금 렌트 값이 뭐 10만 원 넘는데요. 우리 갈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10만 원안 됐어요. 10만 원안 됐었어요. 아니야 그래서 안 빌렸어 우리 넘어가지고 아, 10만원 안 줬게 해봐 이틀에 1 0만원이 찍어 아 정면에 대고 폭탄을 쏴염두은 <웃음> 거옥 하는데 이러부엌나 <웃음> 이제 프픈 아. 한번 이렇게 먹어보긴 처음이거든요 이거 맞춤고싶은 <웃음> 괜찮은데? 요 어. 아, 짠잘 먹었습니다